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분양아파트 모델라우스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100명 정도 조직분양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아파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텔은 한번도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적이 없는데 아파텔과 아파트 비교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큰 평수가 앞에 두개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음. 이게 큰 평수를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게 일단 아무래도 아파트가 들어가면 은큰 평수가 잘 안나와요 작은 평수로 많이 빼려고 하지 8사타입이라든지 음. 근데 저희거는 앞에 두개동이 49평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일단 뷰는 앞산 뷰라든지 이렇게 남쪽이네요 남쪽 거. 네 맞아요 에. 전체적으로 남, 뭐, 남동향 뭐남남서향으로 나와요 정남향인 것도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촘촘해 보이잖아요 공간 네. 거리가 네. 맞아요 근데 공간 거리가 넓은 건 아니지만 햇빛이 위에서 드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한 10층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햇빛 같은 거는 걱정 아무도 안하세요 이렇게 양옆으로 지금 다 뚫려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쪽 필로티 구조도 한번 설명드리면은 저희는 중간에 필로티가 있어요 이게 왜그러냐면 일단 아무래도 되게 튼튼해야 되잖아요, 아파트가. 필로티가 있는 것 때문에 고층이다 보니까 48층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필로티로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중간에도 이렇게 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세대수가 없어요. 84타입으로 아파텔이 A, 뭐 A타입, 뭐 A B타입 두 가지 있어요. 저희 거는 지금 A타입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25평이고요. 어차피 지금 오측에는다 신발장이네 그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신발이 많이 있다보니까 요즘 은 이쪽으로 다 신발장 들어가고 음, 수납공간이고 네. 아 이건 또 유상 서비스네요 네 맞아요 유상이 유상 되게 많긴 해요 아, 지금, 지금 분위기 안 좋으면 좀 유상을 무상으로 좀줄 수는 없습니까? <웃음> 요새 분위기 좀 많이 안좋다카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이 삼연동 중문도 또 유상이면 원래 뭐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어 일단은 그냥 기본 미다지 문이 들어갈 거예요. 아, 아그 중문이 한개 있긴 한데 네. 제가 요 어떤 문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음. 그런지 설명을 한번 드려봐야 돼요, 저도. 아,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이제 공용 욕실이고 어, 왼쪽에 또 바로 오피스텔인데 저희가... 음, 아파텔이라서 네, 아, 파텔이라서... 구조가... 아, 파텔이라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원래 기본적으로 문은 있어요. 근데 음. 이렇게 슬라이딩도어로 들어가는 게 유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이건 또 유상이고... 네네... 음, 이게 84타입으로 나와있는 아파텔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25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것도 다 유상... 응, 아닙니까? 유상으로 안 적혀져 있네? 어 아무래도 여기 한번 보시면 네. 빌트인이 유상입니까? 어 이게 옵션이 다 달라요. 유상 옵션으로 기본형으로 하면은 이렇게 딱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유상도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무상은 무상은 기본형 이렇게 수납장으로 설치되고 한쪽은 따로 아, 냉장고, 냉장고 장이죠? 네 맞아요. 장으로 한다. 아나 필트인 또 무상인 줄 알았네. 식기세척기마 상키 다 유상이고. 그죠 맞습니다. 광폭 싱크볼. 음 뭐야? 광폭. 아, 싱크볼은 네. 무상이고. 아. 세라믹 타일이 이제 유상이다. 네, 유상입니다. 음. 인덕션마 찬가지 유상이고요. 네. 기본 타일은 원래 음.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들어가서 들어간다고 아 보시면 되세요. 아 84타입인데 이래 작요 거실이 억수로 많이 작게 느껴졌 <웃음> 아무래도 실평수 자체가 오피스텔, 아파트는 이제 25평이다 보니까 네. 조금 작게 나왔어요 여기 방도 한번 보실래요? 아니 84가 보통 20 실평수와 84가 25평인데 네 맞아요. 서비스 면적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죠 <웃음> 어... 우측편에 보시면은 네. 방이 지금 이렇게 네. 합쳐져 있잖아요 네. 요거는 아무래도 벽을 뚫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걸로 하면 되세요. 아... 원래는 방문이 두개 들어가요. 지금 여기 문이 두 개란 말입니까? 이미... 네.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하고 네. 여기 원래는 벽이 세워져요. 가벽이. 네. 벽이 세워지는데 어, 이건 선택 사항인데 이쪽으로해 가지고 옆으로 해서 문이 원래 한개더 생겨요. 음... 방이 어떻게 보면 세 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작은 방이 일반적으로 네. 문을 달아서 여기 지금 두 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가벽을 빼고 기본적으로 문을 하나 달아놨는 거고 이것도 유상이네 그럼 결국은 네 맞습니다 아 어, 이리저리 유상이면 교환은 돈이 좀더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방은 이렇게 합치는 것보다는 방두 개로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북박이장은요한개 무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무상입니까? 네 맞아요 이건 북방이는 무상이고 파우더룸 무상이고 요새 어, 요새. 원래는 무상 유상이 아니 이거는 그저, 유상이에요 원래는 붙박이 장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요아 그래요? 네 작은 방이다 아, 보니 파우더룸이 또유상에요네그 <웃음> 다음에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다 유상일거고 보죠? 네. 음. 서재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빼놓는 거네요? 맞아요 보면. 음. 원래는 이쪽 편에 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쪽으로 음. 이쪽에 원래 문이 있어요 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방이 월, 총 3개로 되어 3개. 있는 거고 이것까지 합심면 4개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 합쳐서 3개? 네 맞아요 어. 여기 한번 보시면은 너무 길게 안하셔도 됩니다. 아이씨 끊겠네. 끊어야되네. 에, 에 후드는요? 요것도 다유상이에 후드도 유상? 이게... 유상? 네 맞아요. 그러면 요... 원래 후드가 뭐 들어간단 말입니까? 어, 여기 한번 보시면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식탁에 이렇게 안 들어가요. 아니 아니 후드 후드. 네 요것도 여기는안 들어가요 원래는. 그러면 이렇게. 뭐가 들어가요? 다른 걸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음... 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군. 그리고 이쪽으로 음이 월패드. 네. 네. 이것도 또 유상이네. 들어가죠. 그럼 원래는 또뭐 아파트처럼 간단하게 들어가는 건데. 네, 맞아요. 야, 이 유상 비용이 또앱범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유상으로 조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가격이 좀 있어. 금액은 3억대로 뭐 얘기를 하던데 결국은 뭐 일단은 유상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최종 분양 금액이 정해지겠네요. 맞아요. 시스템에어 <웃음>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방은 유상인데 음. 안방이라든지 거실에 이렇게 두 대는 무상으로 들어가요. 음, 거실하고 안방은 무상이고 네. 지금 파우더룸이라든지 드레스룸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상가요 또? 아, 이것도 비대기도 또상으로상 음. 가격으로 따지면 그러면 얼마 정도 추가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 모델 라우스 이렇게 해나는 기준으로 보면 어, 기, 기본적으로 꼭 필수한 거를 넣는다는 과정했을때한 3억 중반은 생각하셔야 돼요. 음, 한 5천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옵션 될까요? 비용이. 네. 음. 이게 지금 끝인가요 공간이? 확실히 네, 아파트 지. 맨날 보다가 <웃음> 아파트는 네. 좁죠 좀. 네, 아파트보다가 아파트를 보니까 조금 <웃음> 작은 것 같네요.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34평이고요. 네. 이제 환상형으로 포베이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음. 자, 파트 아파트리얼과 파트를 한번 볼게요. 네. 마찬가지 신발장 면 그대로 똑같이 네. 그리고 다 되어 있고 이게 이거는 당연하게 펜트리 공간 음. 따로. 오. 이게 아파트에도 있고. 오, 예. 아파트에도 있어요. 펜트리 음, 차... 공간에 따로 창문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세요. 음...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이제 방으로 작은 방이고 마찬가지 뭐 시스템 에어컨 다 유상 입고 붙박이는 어찌 되죠?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건 또 기본으로 주네요. 네. 그리고 들어가서 좌측으로. 어, 이건 무슨 공간이죠. 이게 아, 공용, 공용 욕실로. 맞아요. 근데 보통 이게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네. 옵션을 선택을 하시는데 아. 대부분 옵션 선택을 잘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은 네. 여기 펜트리 공간이에요. 음. 그래서 펜트리 공간 있는 걸더 좋아하세요. 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또 유상으로 이렇게 맞아요. 쓸 수도 있다. 네. 그래도 예쁜데 <웃음> 맞죠. 네. 선생님 많이 오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우측으로는 작은 방. 세제 아, 정도로 사용할 수 있고 아이 공간으로서 아이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길 기... 거실이 뭐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 줘야 되니까 예. 아파트라고 아파트의 차이가 아무래도 실평수 차이가 좀 나네요 네. 그냥 평수는 똑같은데 맞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주방은 다 유상 네, 왼쪽도 유상 입니까 네 맞아요 원래는 키큰 장으로 <웃음> 소납공간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음... 그리고 중간에 한번 보시면은 네. 요것도 원래 주방 식탁이 작게 들어가요 음, 작게 들어가는데 이제 옵션을 선택하셨을 때 이렇게 크게 음, 마찬가지 이쪽으로도 다 유상 에어컨 유상 워낙 잘꾸어놓으니까 대부분 뭐 이런데서 혹혹 하죠 답은 오븐 뭐 마찬가지 해체껑헬체껑 이거는 기본인가요 예, 네. 유상 적힌져 있는 건 유상이고 유상이 맞아. 안 적힌져 있는 건 기본으로, 기본으로 들어가면. 네, 맞아요. 음. 식기세척기 마찬가지 유상이고. 어 여기 공간이 조금 넓네요. 네 아무래도 세탁실을 공간이 조금 많이 넓혀놨어요. 음. 충분하게 도게 들어가게. 음. 여기는 실외기실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창고로도 많이 쓰니까 <웃음> 이런 창고죠. 예. 네. <웃음> 그리고 공간 자체가 여기가 조금 막 맑다고 보이지고 그리고 이게 주방 바로 옆에 펜트리 공간이 있어가지고이 네. 공간을 되게 좋아하세요 음.. 수납장으로 사용할 네, 수 있게끔 음, 창호도 다 같이 시공이 되어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하, 월패드도 마찬가지 유상일거고, 안방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이 다 유상인가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싹다 에어컨은 무섭, 유상이에요. 아. 파우더룸하고 드레스룸은 그대로 시공이 되는거고? 네, 맞습니다. 이 파우더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보시면 이것도 한 개는 이게 원래는 앉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입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밑에 안 뚫리게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음. 밑에도 수납공간으로 다 넣을 수있다는것입니다 음. 무상이니까 네. 선택을 해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메리 중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대로 시공을 해준단 말이죠 아이것도 지금 선택사항이에요 안에 아, 네, 보시면은 아 중문이요? 아, 네 중문이나 요안에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도어나 원래는 이중문으로 들어가진 않고 다른 걸로 들어가요. 음...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선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음... 메리핑이냐 아니냐 그 차이인거 같아요. <웃음> <그니까. 웃음> 그 다음에 안방은 혹시? 빌터인 스피커 이런 것도 유상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파텔 설명드리면요 네. 어, 일단은 저층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에 시작을 하고요 음, 그리고 높은 층수로 올라갈수록 저희가 48층까지 있다 보니까 높은 층수로 올라가면 은 이제 3억 9천 그러니까 지금 요 보면은 3층에서 5층 구간을 따로 줬고 6층에서 네. 9층 따로 줬고 10층에서 23층 이런 구간별로 따로 줬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건 타입마다 조금 네. 다르긴 한데 어,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보시면 그럼 보시겠어요? 제일 저렴한 게 지금 보면은 3억 6천 3억 6천이고 네 3억 5천 5억도 있긴 한데 타입이 달라요 음 호실이나 네, 지금 저희가 받는 게 A타입? 네, 네 저희가 본건 a 타입 A타입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 여기 보시면 3억 6천 3억 6천으로 음... 네네 층수마다 구간별로 이제 올라가면서 층수가 올라가면 이제 가격이 높아지고 올라가고, 네. 음. 그리고 중도금은 50% 무이자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제가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1회차부터 5회, 5회차까지 있는데, 네. 저층 기준으로 해서 3600만 원씩 5회차까지 음.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 입주하기 전에 잔금은 40%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총 3천, 3억 6천만원 다른 프로모션 같은 건 없고요? 네 아. 따로 뭐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어떻게 되죠? 어, 저희가 아파트 84타입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가격은 5억 4천 5백만원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확장비, 확장비가 다 네. 다른데 한 4천만원 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음. 분양가에 확장비 포함하면 한 6억 조금 안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계약금 1000만원 네. 1차적으로 계약 시에 1000만원 들어가고요 1000만원 들어가고 이제 한달 안에 계약 후 한달 안에 나머지 4,400만원 그렇게 네. 해서 10%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중도금도 설명 한번 드리면은 중도금이 여기는 60%가 나와요 네. 60% 나오는데 이제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이자 후불제로 잔금으로 넘겨요 네. 그리고 4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중도금 무이자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잔금은 지금 30% 있는데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을 넘겨가지고 한 60%에서 한 70%는 대출을 받으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가격 중에서 예생의첫 주택이신 분은 대출이 총 8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출적인 효... 조건이 조금 있어요. 근데 대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아닙니까? 금리. 맞아요. 금리인데 그 금리는 뭐 여기서 지정해 주는 은행에서 따로 저금리로 쓸수 있는 그런 특혜는 있습니까? 어, 저희가 은행이랑 협력은 계속 하고 있고 얘기는 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변동 금리다 보니까 네. 저기 여기, 여기 보시면 2023년도 2월 달에 지금 대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날짜가 아니고 최대한 조금 늦게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그리고 협력을 해서 맞춰 줄 때까지 조금 얘기가 얘기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는 이제 음. 이날은 아니고 날짜가 잡힐 것 같아요 근데 날짜를 음. 뭐 누구든지 계약을 하면 날짜를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돼서 바로 시행사에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웃음>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명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고 그렇죠 근데 아. 이날로 보시면은 이날보다 조금 미뤄진다고 보면은 연락은 미리 갈거예요 당연히 근데 일단 이날로 지금 다 잡혀 있어요 6회짜까지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가 5, 요즘 5% 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반틈이 무이자다 보니까 일단 기존에 금리가 한 2.5% 3%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이때는 입주기간에 이제 잔금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는 아무래도 3년 뛰다 보니까 그때의 금리로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금리, 금리가 싸질거다 비싸질거다 말씀을 못드려요 이렇게 해서 계약금 10% 나머지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 30% 해서 이렇게 가격이 지금 5억 4천에 5억 4천만원. 음. 근데 아무래도 뭐 확장비 다 포함한 금액 말씀드리면 6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옵션하고 확장비. 네, 옵션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뭐 얘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빼고는 사실 옵션을 넣을 게 없어요. 진짜 넣을 만한 거뭐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크게 저는 선택하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음. 굳이 비싼 옵션은 넣지 말라고. 뭐 여기서 포함시켜서 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